MBC 뉴스 투데이 일보를 보내드립니다. 정부가 백신이 바닥났다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며 구체적인 백신 공급과 접종 계획을 오늘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불법 영업 적발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현행 거리 두기는 오늘부터 3주 더 연장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식이 급락하면서 1년 2개월간 금지됐던 공매도가 오늘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상위 종목에 한해 재개됩니다. 증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를 문제 삼은 북한의 반발에 백악관이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적대가 아닌 해결이 목표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에 붙잡히기 전에 MBC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보도하지 말라며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새당대표에 비주류로 분류되는 오선 송영길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간발의 승리이긴 했지만 당 쇄신을 위해선침 친문 색깔이 덜한 인사를 내세워야 한다는 이른바 당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명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표 결과는 박빙이었습니다. 지금 MBC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 드립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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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중단됐던 공매도가 오늘부터 부분적으로 재개됩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뒤 나중에 주식을 사서 되갚는 투자기법인 공매도. 월요일 뉴스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오늘 아침을 보내드립니다.